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립선사입니다 어, 지금 보이저 위에 앉아 있죠 폐지 등록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탔는데 이제 팔기 전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6분이고요 근처에 있는 세차장에 가서 요것도 세차를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R3도 세차를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저를 세차장에 옮겨 놓고 이쪽으로 와서 R3를 다시 옮겨 놓고 열을 식힌 다음에 세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세차장에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대는 상태고요 열만 살짝 걸려주면 은잘 나가네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어떡하죠? R3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역시 보이죠? 앉는 것도 편하고 너무 편한데? 일단 r 리를 가지러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R3도 가져왔고요 여기 보이는 데다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바닥이 좀 얼어있더라고요 조심해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옮기는 걸 완료했습니다 근데 바닥이 원래도 여기 미끄럽거든요 날씨가 지금 약간 영화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얼어 있어요 미끄러워서 주의를 요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는 맨 끝에라서 사용을 한지좀된것 같아요 바닥이 덜 얼어 있는 편이고 여기 옆쪽 같은 경우에는 거품도 보이죠? 미끄럽더라고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설명서 적혀있네요 4,000원에 4분이고요 물세척 간단하게 옆에 같이 하고 거품세척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먼저 하러 가볼게요 잠깐만. 먼저 카드를 사야되는데 카드는 천원이고요 반납하면은 천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사무실이 열려있을 때 와야될 것 같아요 카드를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만원을 넣을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11,000원이 충전되었네요 자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이제 세차를 하러 가볼까요? 날이 엄청 추운 건 아닌데 겨울이니까 세차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차 사고 둘다첫세차라 가지고 물로 제가 가끔 해주긴 했었는데 세차장에 온건 처음이에요 Biggie. <laughs> 원래는 여기 에어건까지 해야지 마무리되는건데 한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기 사람 줄취했다 어오 왜저래 왜저래 도로 한복판에서 왜나왔죠 오지? 비틀비틀 거려술 먹고 어러면안 돼요 여러분 차에 치는거 아니야? 무서워 하여튼 지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수건으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수건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다 했고요 둘다 시동을 켜놓고 지금 약간 예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뿌리자마자 몇초 있다가 얼더라고요 지금 영화한 1도 2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결론은 저는 팔아야 되고 새 차를 사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진행을 했고 추울 때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날씨 좋을 때 햇빛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저처럼 음... 이걸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